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9월 19일 홍원항에 에이스낚시 우리호 또 타러 왔습니다 홍원항은 다른 데보다는 포인트가 굉장히 가깝죠 요 바로 앞바다 5분 10분 정도만 나가면 조금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낚시 시간이 좀 길어요 거리로는 무창포보다 더아래에도 한데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9월 19일 목요일 12물 날씨는 맑고요 만조가 5시 53분 간조가 12시 46분 두 종류는 날물인데 출항하고 바로 날물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기대는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바람이 새벽에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유속 자체는 괜찮습니다 고조차가 4m 50 정도까지면 괜찮은데 오늘은 약 5m 10인가 그렇습니다 오늘 채비가 좀 달라요 쭈꾸미낚시에서 보통 직결채비 애기 하나 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단차를 주고 애기를 두 개를 답니다 윗바늘은 가지채비를 해요 왜냐? 홍원 앞바다에는 갑오징어가 많습니다 이단채비 때문에 그리고 하나가 윗바늘이 가지채비이기 때문에 선장님의 권고사항은 14호로 시작하시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16호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하루 파이팅 넘치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선장님 포인트에 수심이 몇 미터 정도 돼요? 지금 만초 때니까 한1 5 6 m 0 0하셔야5요오 좋은데요? 0원5 네, 0 나갈 예정입니다. 오멀어 오. 멀어도 얼마 안 걸리잖아요? 0원5 0 0 5분 정도. 0 0원5 0 0 0선오님 오늘 잘좀 부탁드려요. 네. 오늘 제가 사용할 테크 장비는 낚싯대는 그동안 모짜렛트 8초 사용하다가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저렴하길래. 철류 마탄저, 올류, 안단테. 이게 택배비까지 37,500원 주고 샀나? 처리대가 1mm라 상당히 좀 얇아요. 스펙은 B531, 1m60짜리.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릴은 더요우라는 인쇼 G2. 이게 yep. 기업이게 얼마더라? 5.8대1인가? 5.6대1인가? 5.6대1일 겁니다. 그리고 원줄은 합사 1호. 자, 채비는 봉돌은 16호. 2단 채비했습니다. 가지 채비했고. 애기는 아, 모짜르트 애기. 단차 15cm 가지줄 15cm 그래서 2단체비 했습니다 가지줄을 한 이유는 여기 홍어나 앞바다에는 다보징어가좀 있어가지고 단차를 1 5 c m 를 했습니다 가지채비의단여기는 장축광 브라이트 계열 파랑색 사장님께서 수심은 한 15m 정도라고 하셨는데 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yeah. 네. 첫수했어요두 마리째 저 고추장 먹습니다 가지채비해도 길이만 똑같이 맞추시면 그러니까, 단차 15cm, 목줄 15cm 하시면, 내가 간만 느낄 수 있으면, 이렇게잘 엉키지 않습니다. 자, 두 마리. 르나는 아니고, 따박따박 정도? 세 마리. 그러는 인소지터도, 기업이 오점때라서, 좀, 많은 릴링 하는데, 나중에 뭐, 손목이나 어깨, 좀덜 아프죠? 마탄자 올려 한단때 감도 좋네요. 근데 몽둥이 끝 그러니까 1.5mm 이상만 되지 않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휴. 조금만 해보시면 금방 감 잡으시면. 오이건 사이즈가 좀되나보다확 피네. 오 그죠? 으휴. 날씨가 맑아서 축광 랜턴을 가지고 왔는데 굳이 축광 할 필요가 없죠 해가 떠가지고 어, 사이즈가 왜 이렇게 커졌지 갑자기 아니면 여기가 사이즈가 좀큰인가 물색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 12물에 이 정도면, 더군다나 어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밤에, 걱정을 좀 했는데,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아, 지금은 또 소란 상태네요. 여기저 앞에 보이는 데가 연도인데 이 근처가 그렇습니다 또 포인트가 지나면 좀 조금 덜 나오고 나오면 따박따박 나오고 근데 와 사이즈는 진짜 연도 근처라 홍원암바다가 아니고 복직하다 하다가. 아이고, <웃음> 자, 살아있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방생할게. 있긴 있는데, 너무 작다. 가보징어 열세월이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동물을 물인 가 뭐야? 같게 말이죠. 여기를 좀 미리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써볼까? 요거 테스트 안 해봤는데. 그린에 파란 줄무늬 있는 거. 자, 다시 쭉앞체이 15cm, 단차 15. 따박따박 따박따박 따박, 나오는데 야, 너무 작다 사가도. 아, <웃음> 진짜 사이즈가 크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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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 이야 와 자오 신발 에. 다 보지가 대만이. 호호, 이리도 산 거리? 와. 사이도케 하나씩. 밥인 줄 알았네. 큰 가도 한 마리씩 나 저기 포인트 지나니까 아예 그냥 툭 떨어져 버리는데? 아, 또 많이 걷졌다 진짜. 이게, 찔갑채비가 미스바이트가 거의 없어요. 물론, 뭐, 바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와, 진짜 크다. 바늘 또 하나가 밑으로 내려가서 또 걸리니까. 다만, 이렇게 좀, 바구니에 집어넣을 때 조금 걸리는 단점이 있어. 요 손에 익으면, 조금만 뭐 괜찮아요. 수목색이 어디 가나오네요. 일단 그린 계열 좀 해보고 안 되면 또 바꿔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셔츠를 바꿨습니다. 그같 그렇지 오 이런거 수많하다 키꼬미가 잘 안나오면 가위래도네는줄무 많이 들지마요 어, 바닥이 거칠단 말씀이시죠? 고추장네. 아리 아닌가 보여. 이분 <목소리도> 꽃치장인가 봐. I'm gonna grab that o to l 아이고 씨. <웃음> 자 나중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107마리 오전에 200개 찍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와요 예. 예. 누르는거죠 한 마리 잡을때마다 예 아이템 보세요 아가지채비예요 이게 십자구슬이라고 이렇게 음, 돼있어 요예 음, 하나는 밑에쭈 주꾸미고 음, 위에는 갑오지가 그래서 이놈을 날로 대는 거 그렇죠 예예 하여튼 그렇게 되는 들냐고 아니에요 이게 감잡으기가 되게 힘들어요 <웃음> <웃음> 어도 걸린 거예요. 쪼그만 <웃음> 거. <웃음> <웃음> 아기던 보던. 예, <웃음> 네, 조금만 더모던 나왔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해요. 큰 것도 있네요. 사모님 큰거 잡으셨네. 오, 좋아. 선배 하나 주세요. 손을 잡 이야, 쌍걸이장으 쌍걸이입니다. 광궁에 콩 넣듯이 그냥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동네에 나오는데 따먹은 떡 나오는 거 따박따박이 아니고 따먹은 떡은 순입니다 그 그러니까 오늘 첫 눈앞 그나마 늘어도 냐 지금, 물이 안 가가지고, 선장님이 조금 끌어주고 있어요. 예, 예. 자,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도 공백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comida a i 아무도 모르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징어는 15마리 음, 근데 열쇠고리 어린애들 막괴롭힌것 같아가지고 카운팅만 했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물색이 너무 황토색이라 많이 힘들었어요 아, 오전에 잠깐 반짝 초날물? 그때 조금 괜찮다어 지퍼베에 담으면 안될까요? 네. 저도 모라입니다. 맛은맛은요 제일 요그럼요 생각해서 요 예. 예. 예. 어. 선덕 신나고 만 만들 게임이라는 게 생각보다 살짝 멀다. 운이 좋은 운이죠 갑오징어 1 5마리인데 열쇠고리 녀석들이 남았어요. 자, 오늘 갑오징어가 재밌게 즐겁게 잘 놀게 해줬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이 녀석들한테 감사의 마음 전하고, 저는 조바좀 한번 찍어볼게요. 무이야 흔들받아버네. 네, 다 됐네. 한번 찍을라고. 네. 마리수는 226마리인데, 갑오징어는 15마리 잡았습니다. 네, 먹을만한 거 5마리만 챙기고, 나머지 10마리 방생을 했어요. 지금 씨알이 커가지고, 300마리를 잡았어도 10팩이었는데, 226마리 잡았어도 10팩이네요.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직장 동료 형님들 좀 나눠드리고, 저희도 좀 먹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선장님, 오늘 물 생만 아니었으면, 한 12불 자체는 괜찮았었죠? 예1 2물은 괜찮습니다 예, 예 오히려 1물 아, 한물, 2불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아, 예. 어느정도 유속도 조류도 조금 있고요 예예 예. 대부분 손님들이 물이 안 가는 날을 선호하시는데선장들은 예. 물을 가는 날을 선호하시는데 아... 네, 물이 다야나고요아잘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호와 아, 2019년 9월 19일 1 2물때선장님배질찾참 좋으시고 연장까지 해주셨는데 물색이 너무너무 너무 흙탕물이었습니다 뭐요? 예 예예예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예예 예. 예.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예예 지켜보시느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 키로수는어한 10키로 넘게 잡은 것 같아요 무게가 뭐 장난이 아니야